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모자를 마음껏! 마음껏! 보시고 할로윈 기분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나라는 평소에도 공포영화 이런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나라가 날방에서 얘기 많이 했지만 나라는 그 귀신 얘기를 뭐랄까... 어, 어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서 겁나는 게 진짜 최근에 없었는데 어제 되게 무서웠어요. 그 요정 p d 님께서 카톡을 주셨어요. 카톡을 주셔서 내일 게임 뭐 할지 비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준비할 게 없으니까 마음 편히 가면 되려나? 라는 생각이 들다가 시련득 점점공 감이 나라를 조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내일 이부 뭐 하는지 모르는 건 싫하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더 무서운 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아직도 이부에 뭐 하는지 몰라요. 나라는. 아 진짜 이부 진짜 뭐예요? 이부 우리 맞춰볼까요 여러분? 게임이래요 일단. 게임이래요. 그러면 뭘까요? 나라가 그, 그렇게 바라고 바랬던 동물에서. 잔래 나라 깜짝 놀래 준비됐어요. 여러분. <웃음> 있잖아요. 동물의 숲에. 할로윈에 가면은 막. 아이 게임이에요? 이 게임 하는 거예요? 프레디... 프레디스? 파인브나이츠의 프레디스. 프레디스에서 다섯 어? 개의 밤. 오 이걸 하는 거예요? 플레이하면 돼요? 미게믿고 <웃음> <믿던 것도> 없이. <웃음> 아 이거 뭐, 뭐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가보겠습니다. 아 이게 뭐예요? 첫 번째 밤.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어떤라는거 그냥 사무실 같은 느낌인데. 어, 뭐지? 아, 뭐, 이런 거 있고. 그거는뭐지 아, 문이 배터리가 달고 있다고요? 뭘까요? 여기 조그만한데 그냥 있는 걸까요? 인형을 여기 끼게 하는 게임이에요? 인형을 끼워서 죽게 하는 거예요? 아닌가? 이 인형이 어쨌든 나, 나라를 죽이려고 하는 거겠죠? 인형의 목적은 나라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나라는 진짜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타나도 별수 없잖아요. 얘가 무기가 있는 것들 문 닫아야 된다. 문 닫는 연습! 오케이! 다섯 시예요 여러분! 아무도 안 와! 야들아 도와줘! 나스트리밍중이야 훗! 하! 훗! 아, 저런 거군요! 오케이! 아, 저때문 저 닫아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게해 어떡해! 아, 어떡해. 나안 놀랜다! 큰일났다! 어떡하면 좋지? 아, 안 놀랬네! 큰일났네! 아, 근데 저게 놀란다고요? 아, 저게 놀랄 일인가? 뷰움 아, 이거 투! 헉! 이거 엄청 무섭다고 경고 떴어요! 워밍! 워밍! 오! 한 번씩 좋아졌네 잠깐만, 이거는... 아, CCTV가 일단 이렇게 있고 뭐아알뭐 오, 어, 어. 어, 이거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오오오봐 계속 쓰고 있으면 안 돼요? 아, 그러면 이거를 못하니까 문은 뭘로 닫아요? 라이프만 있는데? 문을 문, 못 닫아요? 아, 그러면 그냥... 아 오우면 써야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어! 왔다! 뭐가 왔나요? 이게 뭘까요? 이게? 여기 뭐가 있다고요?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왜왜 왜 깜빡거리지? 고장 났나? 고장 난걸 나와보고 어떡해. 나 그냥 알바생인데. 어쩌라는 거일까요 뮤직박스. 아 이걸 감아줘라. 아 이게 나름, 나름 퀘스트가 있네요. 이게 그렇게 꿀알이버는 아니었어, 역시.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역시 알바가 일이 있어야 돼요. 일이 너무 없어도 그돈 받는 입장에서 약간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확실히 사람이 일을 하면서 아아 아, 저러운 거구나 약간 직소 닮만네요 아, 직소 아니다아 무섭게 아 놀랬어야 되는데 아 다시 다시 망했다고 하지 말아요 놀랄 수 있어 공포 게임 이제 다신 안 해요? 너무해 아니 근데 이게 안 무서운 게제 탓은 아니잖아요 사실 무서운 게임이라고요? 화면에 집중 안 봐, 채팅창 안 봐, 화면만 봐 깜짝 놀라게 오디오 비우 싹 비우고 진짜 아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다아 놓쳤다 아, 어떡해 아아 아. 니 너무 빨리 지나가요 이렇게, 이렇게 빨리 지나가면 어떻게 따라가나 봐요 나랑는 느린데 나랑 느린데 어떻게어떻게 놀라 됐습온다 네, 어 근데 불게 촌댈다 어 이거 좀 놀랬다 아 오고 있네 아, 있네. 이, 아 이렇게 오는 거구나 슉슉슉슉슉슉. 어쨌든 이런 게임을 오늘 해보았습니다 할로윈이니까 그래도 나름 오싹오싹한 느낌이 드셨을까요? 드셨으려나? 제가 사실 할로윈 때 공포게임 하고 싶다고 요장님을한한 한 달을 괴롭혔거든요 어, 이 시간이 지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지금 약간 드네요, 뭔가. 무서움으로 약간, 무서워졌네요. 네. <웃음> 할로윈 원래 즐기는 날이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아, 맞아요, 여러분. 할로윈의 유래가 원래 그, 먼저 그 세상을 떠난 훈령들을 위로하고. <웃음> 피디니 <피난이. 웃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 그까 사람들이 서로 보살피기로 해요. 넓은... 어, 넓은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웃음>